그래서 이제 그 최대의 이제 유도 기전적 유도 기전적을 E V 그러니까 E M이라고 하면 E M 볼트로 하면 T 초 동안에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각 속도를 이제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오메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자이 파이 그니까 하나의 그 파의 사인 파의 각도 3 6 0도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1초 안에 어, 몇 개의 사인파가 들어가느냐 뭐6 0 h z 같으면 6 0개 들어가고 3 h z 같으면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그 파수 주파수를 하면 회전각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라디안파 세컨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파이 f 하고 오메가는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체 회전각 세타 세타는 뭐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미 시간 t 초 후에 유도기전력 v 는뭐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치 곱하기 이거는 비율이죠, 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사인 세타는 이렇게 커브를 나타내고 여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인 이쪽이 어, 이쪽이네요. 마이너스 1인 그런 이그 비율을 나타내고 이건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오메가 t 를 하면 이렇게 최대 값에 따라서 변동하는 이런, 이런 사인 커브를, 전압 커브를 나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값에다가, 고정 값에다가 사인 값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변동하는 모양이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즉, 전압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정연파 기전력을 나타내는 일반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저 기억을 좀 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압 곱하기 비율 뭐 이렇게 된다. 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오메가 t 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거리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뭐 em 이라 나타 낼 수도 있고 이제 뭐이게 표현이 좀뭐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뭐 vm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vm 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 v 로 표시가 됐습니다 유도기전력 일반식 v 는 vt 겠죠 시간에 따른 값이니까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v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식에서 이제 v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죠, 그죠? 금방 한 얘기죠. 그래서 임의의 순간 전압을 순간 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이제 요 값은 일정한데 사인 값은 계속 바뀌죠. 각도가 조금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이 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 이렇게 임의의 순간 순간 변하는 그 순간 전압을 순간 값이라고 합니다. 순시치, 순간 값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v에 뭔 순간 값 중에서 최대의 정현파 기전력 최대값 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전력에 의해서 도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그 교류 전류도 순간값을 I, 최대값을 IM 이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 똑같다. 이와 같이 사임 곡성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는 기전력을 정현파 기전력이다. 뭐 그런 말을 쓴다. 자 요거 거죠 정현파 사인 정현파 기전력 그래서 그전화 아, 전류나 전압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다시 간단한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교류 기전력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그건 이제 유도가 된 거니까 죠 그죠? 유도 기전력 또는 뭐 이걸 합쳐 가지고 한 말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전압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뭐 요거는 뭐 3파이, 4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는 요건 이제 호도각 입니다 라디안 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요 값은 뭐 vt 라고 보통 여입니다 시간에 대한 저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vt 라고 하면 vt 는 최대값 vm 곱하기 사인 값이다 사인 시타 다 강거리죠 그죠 여기서까지 갔으면 요 값을 세타 라고 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이사인 값은 사인값 자체가 0과 1 사이 값입니다 0이 되기도 하고 2이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0.7 뭐 이런 값이니까 백분율 비슷하죠. 그래서 어, 최대값, 순간 최대값 곱하기 사인 값인데, 사인 세타는 세타는 각거리입니다. 우리가 일반 거리를 s라고 하면 거리를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거리는 v 곱하기 t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vt라고 표현하죠. s 는 vt다 s 는 vt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각 그리는 각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즉 오메가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오메가 t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습니다 세타는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류기 전역 그 순간 값 vt 는 최대 값 곱하기 s 인 n 세탄대 간거인데 그죠 vm 은 s 인 오메가 t 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오메가 값은 속도는 뭐 일정할 테니까 그죠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시간에 따라서 즉 교류 기전력은 시간에 대한 변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이 파이 F잖아요. 그죠? 이 오메가는 이 파이 F입니다. 즉, 각속도, 라디안, 음, 라디안, 파, 세컨드, 각속도는 이 파이 한 바퀴, 한회전, 당, 각거리가 라디안으로 이파이죠이파이 라디안이죠. 그죠? 곱하기 이건 뭐 파수잖아요. 파수. 주파수라고 동의 하기합니다 주파수. 그즉그 그, 그 사인파가 한 바퀴 회전한 횟수. 뭐 60Hz 같은 건 60번. 3Hz 같은 건 3번 뭐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해 주면 전체 각간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초단간 거리니까 그죠 초단간 거리니까 오메가는 이파이 에프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억을 하시고 좀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써버리면 그죠 요걸 쓰면 Vt 는 Vm sin 오메가 t 라고 쓰기도 하고 Vm sin e 2파이 ft 라고 쓰기도 한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하고 사인 이 파이 f t 는 같은 말이다 뭐 같은 말이다 요 부분은 같은 말이다 또는 vm 사인 세타라고도 쓰, 쓴다 이 세타로 쓰나 이 파이 f t 나 오메가 t 나가 다 같은 말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그 어, 수학적 표현이 들어서 어려운데 뭐 사인 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잖아요. 그죠? 곱하기 니까,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값은 이렇게 고정이잖아요. vm. v 요거 시간에 대해서, 그죠? 시간에 대해서, 이건 전압이고, 최대값은 고정이고 크기가 1인 사인이 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곱하기를 해서 합하면, 요게 지 이거 곱하기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림으로도 이렇게 이제 합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진다. 그죠? 이렇게 커진다. 그런 얘기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VM이 되는 거죠. 그죠? 응.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각도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1파이. 2분의 3파이. 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류 기전력은 그렇게 되고, 교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 똑같습니다. 최대값 I m 이라고 하고 그죠. 최대 값을 I m 이라고 하면 순식 값 순간 값 I 는뭐 I i t 로 써야 되겠죠. I t 는최 네. 최대 값 I m sin e 세타 또는 뭐 I m sin 오메가 t 곱하기가 되겠는데, I'm 또는 I'm sine Eπ FT 이렇게 뭐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sine θ, sine ω t, sine Eπ FT 같은 말이다. 이 같은 말. 그래서 VM도 뭐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표현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값, 아, 저 사인 교류 기전력, 교류 기전력, 저 기전력은 뭐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니까 전압이죠, 그죠? 교류 전압. 그리고 교류 전류에 대해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실효값 평균값 실효값을 나타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이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즉 수식을 표현해야 되니까 수식을 만날 쓰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전부 다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평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평균값 그 다음 실, 실 실효값 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고 어, 교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인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합니다. 즉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이게 1주기죠. 그죠? 1주기, 한 주기, 티, 주기, 한 주기 동안, 뭐 예를 들면 1초 동안 뭐 그런 얘기죠 1초 동안, 또는 뭐 60분의 1초 동안, 요 면적은 위하고 아래가 같으니까 더하기하면 0이 되죠. 더하기하면 0이 되니까 평균값 항상 0이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작을 합니다 rms 값 r o o t m 민 n s q 값 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주파수에 관한 조금 전에 그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직류와 다른 점 시간에 따라 이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변한다 교류에는 이제 좀 모양에 따라서 구형파 이 사각파 구자는 사각 이라는 구자입니다 이 사각파가 있고 정연파 지금 우리가 보는 요런게 있고 그죠 그 다음 톱니파 톱니파 요런게 있습니다. 삼각파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만들어내는 파들이고 구형파는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5볼트가 됐다 0볼트가 됐다 5볼트가 됐다. 0볼트가 됐다 하면 요런 모양으로 나단하죠 그리고 이제 모터 구동할 때 구형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요 그림 교류 파형은 뭐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용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교류 파형이 완전히 변해서 한바퀴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사이클 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일사이클 사이클 이라는 말을 쓴다 일사이클 에 필요한 기간을 주기 피리드 주기 라고 합니다 그래서 t 로 표시하고 단위는 초를 씁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제 어, 한번 변하면 주기가 1초가 되겠죠 1초가 되고 1초 동안에 어, 60 헤르츠 같은 경우는 60번 변하니까 6 0초가 되겠죠. 한 개는. 그 교류의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 수. 1초 동안에 몇개 들어가 있냐? 사이클이 몇개 들어가 있냐? 그걸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 기호는 f를 씁니다. 그래서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있죠. 식 1-6과 같은 관계에서 이게 이게 이제 1- 36입니다.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어, 되죠. 어. 자 이제는 각속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기 설명이 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제 회전 네, 여기 이렇게 그 어떤 걸 달아 놓고 삥 돌리는데 그 속도가 이제 오메가라는 거죠. 1초에 시스타만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삥삥 돌리면, 돌리면 돌려서 그림자를 이렇게 벽에 비추면 그림이 요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회전을 하는 것을 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0 파이 2파이 그래서 2파이 동안 2파이는 한바퀴니까 파이는 반바퀴죠 그죠? 반바퀴 동안 요렇게 되고 이제 요렇게 돌 동안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졌다가 낮아지잖아요 다시 반바퀴 돌면 거꾸로 낮아졌다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빙 돌아옵니다 그림자 입장에서 보면 요 끝에 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네. 그래서 고 모양을 요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360도는 이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교류파형에서 그림 1-71에서와 같이 한 주기각을 이파이라디안으로 정하여 이를 전기각이라 한다. 뭐 전기각. 뭐. 그리고 이제 교류가 1초 동안에 진행하는 전기각을 오메가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것을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 또는 뭐 각주파수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고 단위는 오메가 라디안 파세컨드 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1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t죠. 그죠? t초 동안에 1 사이클 각도는 이파이 라디안만큼 증가하고 1초 동안에는 티 t로 나눠 주면 되죠. 그죠? t분의 이파이 라디안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이파이 오미가는 t분의 2π 또는 2πf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f가 이제 t분의 1이니까, 그죠? 2πf 또는 뭐 t분의 2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 t초 동안에 한 사이클 각도는 2π만큼 증가하니까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는 t분의 2π 이렇게 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것이 이제 그, 좀한 주기 안에 여러, 여러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건 저, 하나, 두, 두개 두 반인가? 아, 두개 반을 해버렸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한 주기라고 하면, 한 주기 안에 이 파이 곱하기 파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F를 곱하면, 각, 1초 동안의 간 거리, 그게 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오메가 2파이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그마한 네모 상자 안에 보면 뭐 세타는 알 분의 1, 뭐 세타는 오메가 t, 그죠? 오메가 t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만 음, 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이제 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사인 커브가 있는데 늦게 이제 발생을 하면 요렇게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도만큼 늦게, 90도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오메가 t잖아요, 그죠? t, 오메가 t에서 이제 각속도가 있으니까 늦게 그림이 이제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파가, 파형이 있을 때, 요 사인파와 요 사인파 사이에는 원점을 중심으로 요만큼 차이가 있죠. 여기 요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옮겨가면 되니까 차이가 있는데 요걸 위상차라고 합니다. 위상차 위상차. 그래서 교류 파형을 나타내는 기전력을 나타내는 식은 전압은 요렇게 되죠. 사인 오메가 t 인데 더하기 파이가 되어 있잖아요. 어. 요 부분에 파이가 요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세타는 교류 파형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요거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페이즈 또는 위상각 페이즈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류 파형은 같은 정현파지만 그림 1-72 요거 저거죠 그죠? 를 보면 A 파형은 0점에서 요 0점에서 B 파형은 A 파형의최소점인어 어? 최대점인데. 아, 최소점 여기 여기네.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으로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b 파형이 a 파형보다 전압이 먼저 나타나죠. 이 시간에 해당하는 양을 각으로 나타내면 이번에 파형이 90도와 같습니다. 이각 차이를 a 파형하고 b 파형의 위상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b 파형은 a 파형, 파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죠, 그죠?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90도만큼 나중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A파형은 B파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다. 위상.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A, B, 파가 두 개, A파, B파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모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이번에 파이를 나타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인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뭐, 여기, 세타 값이, 0.5 파이 0.5 파이 하지 말고 가만 있으라 다가뭐한 30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도 30도 30도가 대략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음> 생각이 안나네 지금 몇 파입니까 어쨌든 간에 30도 정도 늦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때 그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때 a 하고 b 사이에는 요만큼 차이가 있다 그래서 90도가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30도는 x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됩니까 x 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 0분에 아니 아니 아니 9 0분에30 해야 되겠죠 네, 9 0분에30 이게 3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파이네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만큼 6분의 파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A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교류전압 이라고 하면 vt 가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할 수가 있고 비파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비해서 vt b는 이건 a 라고 해야 되겠죠 b 는 vm sin 오메가 t 에다가 더하기 6분의 파 이렇게 더해 줍니다 각도를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위상이라 한다. 위상. 그래서 위상이 지연 된다. 즉 늦게 나온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했을 때 B는 A에 비해서 이만큼 늦다는 거죠. 요각 세다가 6분의 파이면 위상 지연이 B파는 a 파에 B의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위상지연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상지연이라는 말을 쓴다. 늦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안 드릴 것 같은데, 전압하고 전류는 위상이 90도가 좀 어긋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압, 전류, 하고 i는 위상이 90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늦게 나온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있는데 전류가 없을 수가 있고 전류가 있는데 전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전압이 요즘에는 전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은 최대치가 되는데 전류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 전압이 없는데 전류는 최대치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교류에는 발생을 합니다. 직류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자, 평균 값에 대해서, 어, 어 요거는 이제 11강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정도로 마치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평균 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